와, 존나 매트해. 커버가 뒤집어질 것 같은. 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옹앵옹앵, 진옹행입니다 오늘은 삐아에서 또 새롭게 쿠션이 나와가지고 쿠션 리뷰를 하려고 카메라를 켰고요. 그러면 바로 쿠션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이아네버다의 쿠션은 요세가지 컬러로 21,500원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케이스를 보시면 진한 블루 컬러의 브랜드 로고가 새겨져 있고요. 기존 라스트 쿠션이랑 동일하게 얇은 쿠션 케이스로 나와 있고요. 퍼프는 이렇게 깔끔한 블랙 퍼프로 나왔는데 제가 싫어하는 얇은 퍼프인데 퍼프의 질감이 뭔가 굉장히 매트한 쿠션에 잘 어울릴 것 같은 서걱서걱 쫀쫀한 그런 쿠션 퍼프예요. 쿠션의 향 같은 경우에는 막 무슨 향, 무슨 향 이렇게 설명드리긴 조금 애매하고 살짝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선크림 향 아시나요, 여러분들? 어 살짝 꽃 냄새가 나는 것 같으면서도 향이 막 미친 듯이 진한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쿠션 전 색상을 보시면 00번 아이보리 베이지는 딱 핑크 베이스의 화사한 아이보리 컬러고요. 01 라이트 베이지는 상아빛이 도는 베이지 컬러고 02번 내추럴 베이지는 옐로우기가 조금 더 더해진 차분한 베이지 컬러예요. 아이보리 베이지는 13호부터 17호분들 01 라이트 베이지는 21호분들, 공이 내추럴 베이지는 23호분들이 바르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삐아 네버다이. 요 라인이 조금 강력해요. 네버다이 틴트도 리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도 잘 쓰고 있는 틴트 중에 하나인데 요거 다음으로 나온게 네버다이 쿠션이거든요. 요건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제피부타입 먼저 알려드릴게요. 지금 진짜 피부 붉은기랑 여드름 파티가 다시 시작됐어요. 피부가 그지같은 완전 막장 피부가 됐거든요. 저는 평소 25호 베이스를 사용하는 여드름 수부지 민감성 피부 오늘 스킨케어는 토너, 에센스, 수분크림으로 스킨케어를 했고 얼굴에 베이스, 컨실러, 프라이머, 픽서 등은 사용하지 않았고 스킨케어가 끝난 피부 표현 위에 바로 쿠션을 얹어볼 거예요. 그냥 이쪽 얼굴부터 그냥 갈겨줄게요. 조금만 더 확대할게요. 가장 어두운 공이 내추럴 베이지를 사용할게요. 덜어주시고 얼굴에 철싹 음, 굉장히 이것도 가볍네요. 뭔가 네버다이라 그래서... 커버가 죽여질 것 같은, 커버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엄청 얇게 올라가요. 어. 가장 어두운 컬러지만 제 피부보다는 조금 밝아요. 그리고 쿨링감 같은 것도 못 느꼈어요. 못 느끼겠어요. 이쪽은 쿠션을 바른 쪽이고요. 이쪽은 생얼입니다 남은 반쪽도 커버해줄게요. 팡팡팡팡 두드리기보다는 콕 찍어가지고 조금 조금씩 널리 널리 퍼뜨리는 그런 느낌으로 바르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얼굴에 전체적으로 한겹 커버를 해줬는데요. 저처럼 25호인 분들이 바르시면 정말 지금 저도 목이랑 얼굴이랑 따로 놀죠. 그래서 컬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약간 화사하게 나왔고요. 커버력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제 피부보다 밝은 컬러라서 붉은기 커버라든지 수영 커버를 잘해주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전체적으로 피부 톤은 깔끔하게 맞춰주는 정도라서 이렇게 썩어버린 잡티들은 가려줄 수는 없지만 적당한 커버력 한 중간 정도 진짜 사람은 어쩔 수 없나 막 이름만 듣고 굉장히 매트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아가지고 살짝 걱정을 했는데 와은나 매트해! 미친듯이 매트해 그런 느낌은 아니고 세미매트한 쿠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순 있고 잡티 커버가 필요한 부분에 한 겹씩만 더 커버를 해줄게요. 한겹 커버를 조금 더 해줬는데 커버력이 올라간 거 보이시죠? 퍼프랑 쿠션의 궁합이 좋다라는 건못 느꼈어요. 쫀쫀한 퍼프를 좋아하기 때문에 팡팡팡팡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을 좋아하는데 이 퍼프랑 쿠션의 조합이 약간 쪼걱쪼걱 올라가는 찐득찐득한 느낌 파우더 쿠션에서 느꼈던 그런 느낌을 살짝 받았어요 마스크 테스트 해볼게요 자 아무것도 묻지 않은 덴탈 마스크구요 세월을 또 꺼내왔잖아요 마스크 테스트 하려고 음1 2 3 4 어, 아파, 오, 아. 오, 오! 투쿨 립도 안묻어났어 대박. 와! 콧등에만 살짝 묻고, 코가 근데 살짝 지워졌어요. 여기 지금. 빨간 거 보이시죠? 찍힌 작도 살짝은 있긴 한데, 찍힌 게 낫지. 마스크에 묻어남 보다는. 지금 시간은 4시 9분이고요. 저는 5시간 후에 다시 카메라를 켜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남방과 립은 살짝 미스였어. 저는 노란색이 정말 안 받고 코랄 립도 진짜 안 받는 것 같아요. 괜히 노란색 입는다고 깝쳐가지고 코랄 립도 발라봤는데 어, 오늘 살짝 실패. 좀 이따 만나요. 10시 52분이고요. 쿠션을 바른 지 7시간이 지났어요. 잠깐 밖에 나갔다 오고 편집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시간 7시간이 지났고 7시간이 지난 피부 표현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다가오세요. 이런 느낌입니다. 부분적으로 살짝살짝 살짝 지워진 부분이 십프예요. 그래서 어디가 막 심하게 무너진 부분은 없었고 살짝 여기 코 옆에 조금 지워짐이 있었고요. 왼쪽만 수정화장을 해줄게요. 양조절을 잘 해주셔가지고 정해줄게요. 오히려 수정화장 했을 때 피부 표현이 조금 더 예쁜데요? 되게 매끈하고 뽀얗게 잘 올라갔죠? 다크닝도 조금 있어요. 다크닝이 막 심하게 축축 이런 그런 게 아니라 딱내 피부와 어우러지는 정도의 컬러로 다크닝이 있어서 다크닝이 막 거슬리는 정도는 아니었고요. 저한테 속 건조도 없었어요. 전 오히려 처음 발랐을 때 피부 표현보다 7시간이 지나고 수정했을 때 피부 표현이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수정했을 때 피부가 너무 예뻐요. 총평을 말씀드릴게요. 가벼움과 세미매트함이 너무너무 좋았고요. 땀이랑 유분에도 강한 쿠션인 것 같아요. 아쉬웠던 거는 23호가 조금 너무 밝았다는 거랑 쿠션과 퍼프의 조합이 좀 저한테는 별로였던 거. 수정했을 때도 너무 마음에 들었던 쿠션이어서 여름철에 수정할 때 들고 다니시면 너무너무 좋을 쿠션인 것 같아요. 막간을 이용해서 라스트 쿠션이랑 이거랑 케이스가 똑같아요. 두께도 똑같고 컬러만 다를 뿐인데 리필이 호환이 되나 봤는데 리필이 호환이 되더라고요. 둘다 되더라고요. 복합성 지성분들에게 너무 추천드리고 싶고요. 오늘 영상도 오늘 삐안 네버다이 쿠션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 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